14호 태풍 남마돌이 초강력 등급으로 발달할 전망이며 19일 월요일 일본 큐시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으로 내일부터 제주도와 영남 지방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19일 월요일 새벽부터 낮 사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11호 태풍 흰남로가 휩쓸고 간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는 이제 겨우 복구작업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다시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가 제공하는 HARF 사이트의 여러 태풍 예측 모델들의 예상 진로도는 이제 거의 만장일치로 일본 규슈 근처로 14호 태풍 남마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 태풍인 14호 태풍 남마돌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여서 한국 남해안 지역이 안전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현재 유럽 미국 독일기상청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기상청은 한국 남해안에 많이 접근하는 시뮬레이션이고 유럽은 일본 큐슈 쪽에 많이 치우쳐진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9월 19일 오전 6시 중심기압 970헥터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37, 39km 7 3 그리고 미국기상청 GFS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19일 오전 6시 중심기압 95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40km 독일기상청 아이콘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19일 오전 6시 중심기압 962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51km입니다 지진 속보입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진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현재까지 규모 6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총 10회의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9월 14일에는 마누아트에서 규모 7.0의 강진 11일에는 파피안 뉴기니에서 규모 7.6 9월 5일에는 중국스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개연성이 큰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특히 9월 14일 누아 때의 규모 7.0과 9월 5일 중국스촨성의 규모 6.8의 강진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바누아뚜 근처의 뉴질랜드의 대지진 발생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작년에 큰 지진들은 대부분 뉴질랜드와 바누아뚜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후쿠시마 규모 7.4의 강진은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 3일 후에 발생하였으며 작년도 도쿄의 진도 5강은 바누아뚜 지진 5일 후에 발생하였으며 올해 후쿠시마 진도 6강 역시 뉴질랜드 지진 2주 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